혹시 눈썹 문신했어? 얘는 뭐 눈보다 눈썹이 더잘 보여. 어? 너 송승원 닮았다. 눈썹이. <웃음> 안녕 여러분. 마롱입니다. <웃음> 송충이 눈썹 가지신 분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이렇게 눈썹을 다듬기 전까지 너무나도 꾸준히 많이 들었던 말들인데요. 제가 한참 전에 올렸던 송충이 눈썹 정리하는 영상 그 영상에 간증 댓글이 진짜 폭발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꾸준히 감사하다는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어요. 그때 제가 눈썹 정리하는 꿀팁을 알려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눈썹 정리할 때 필요한 도구들 좀더 셀프 정리를 쉽게 도와주는 꿀템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전에 저처럼 송충이, 수검댕이 짱구 눈썹 가지신 분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보시고 꿀꿀꿀팁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거는 좌우 반전 거울입니다. 이쪽은 평평한 거울, 일반적인 저희가 쓰는 그런 거울이고요. 이 뒷면은 이렇게 움푹 파져 있어요. 이거는 마이샷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좌우 반전 거울이고요. 저희 언니가 이제 뷰티 유튜버니까 좀 많이 쓰이지 않겠냐 면서 선물을 해주는 제품이에요. 이전에 제가 알려드린 영상에서 비대칭을 잡는 방법으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비교하면서 고쳐 나가라, 수정을 해라 이렇게 조언을 드렸는데요. 그게 이제 요즘에 세상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좌우반전 거울이 나온 거죠. 눈썹 다듬을 때이 좌우반전 거울만한 꿀템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거울이 없더라도 제가 전에 알려드린 방법처럼 후면 카메라로 사진을 딱 90도로 찍어서 보고 딱 90도로 찍어서 보고 이렇게 하시면 되기는 해요. 근데 좀 번거롭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리고 사진 찍는 각도가 미묘하게 달라져도 그게 대칭을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 이 가운데 선 있죠 일반적으로는 우리 코가 딱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선에 맞춰서 중심 대칭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제가 가르마를 좀 다르게 탔지만 이왕이면 눈썹 처음 다듬으실 땐 가르마도 딱 정가르마를 타주시면 이 선에 맞춰가지고 작업하기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걸 사용하실 때 주의사항은 이제 해나 조명이 좀 고르게 들어오는 방향으로 보셔야 합니다. 한쪽 방향의 빛이 좀더 많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똑같은 밀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림자 때문에 좀 수채 양이 달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놓고선 이제 밖에 나가면은 나 여기 왜 이렇게 많이 다듬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양에 따라서 좀 달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빛의 양이 고르게 들어오는 자리로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처음에 수꿈낭이 눈썹을 가지고 있으면 모양 잡기가 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눈썹 수치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브로우로 가이드를 잡아놓고 정리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같이 송충이 눈썹은 브로우로 절대 표시가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립 라이너였는데 요즘 컬러 아이라이너 잘 나오는 거 아시죠? 요런 아이라이너가 립 라이너보다 좀더 슬림하고 프루프 기능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왕 눈썹 가이드를 잡는 용으로 필요하다 하시면 은립 라이너보다는 이런 컬러 아이라이너 그 중에서도 슬림 아이라이너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피부색이나 이런 눈썹 색이랑 좀 다른 파란색 초록색, 핑크색 요런 튀는 컬러들로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꼭 이런 걸안 사시더라도 집에 매트한 립스틱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요런 플랫한 브러쉬에 그런 매트 립스틱을 묻혀서 가이드를 잡으셔도 뭐 무방합니다. 근데 이런 컬러 라이너로 잡는 게좀더잘 보이지 않나요? 이제 모양이 잡히면 뽑고 다듬고 해서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이제 트위저랑 눈썹 칼입니다 먼저 트위저는 저는 진짜 지금까지 많은 트위저를 써봤지만 트위저맨에서 나온 트위저가 최고예요. 제가 진짜 다양하게 생긴 속눈썹 집게, 눈썹 집게를 많이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트위저맨이 찜이에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최소 한번 집게를 잡으면 10개 이상은 뽑아야 돼요. <웃음> 다시 자라나는 새싹 같은 거 뽑을 때는 좀더 섬세해야 되고 그리고 이찝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잡는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손가락이 아픕니다. 그립감이나 탄성 정도가 딱 이게 적당해요 잊지말자 눈썹은 트위저맨 그리고 눈썹칼은 이게 칼날이다 보니까 위생적인 면이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이소에서 저렴한 거 사는 게 장땡이라 생각해요 쟁여두시고 주기적으로 갈아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중에서도 이왕이면 이렇게 칼날이 조금 짧은 거 날의 길이가 짧을수록 섬세하게 다듬을 수 있고요. 실수가 적어져서 좋아요. 근데 셀프 눈썹 정리 초반에는 이왕이면 이렇게 눈썹 컬러 미는 것보다 새로 나는 아이들은 뽑아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초반에 기선지압을 좀 잘해주면 얘네들이 점점 얇게 나거나 안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여기 레이저 제모 같은 걸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 정도 틀 안에서 좀 무성하게 자라더라고요. <웃음>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스크류 브러쉬인데요. 스크류 브러쉬랑 속눈썹 빗이랑 같이 추천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는 스크류 브러쉬로 이렇게 눈썹을 딱 들고 튀어나온 부분들을 다듬거든요. 근데 스크류 브러쉬가 이 눈썹이랑 비슷한 색깔이다 보니까 잘못하다가 같이 잘리는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살짝 혼동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속눈썹 빗을 추천을 드려요. 특히 이건 메탈로 되어있기 때문에 가위도 절대 안 잘리거든요. 아주 튼튼하고 좋습니다. 완전 완전 초보분들은 이렇게 가위에 빗이 달린 형태가 있어요. 그것도 다이소에서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대로라면 은 이렇게 들고 자르기 때문에 두 손이 필요한데 그거는 여기에 일체형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빗고 자르고 빗고 자르고 해서 좀더 편할 수 있습니다. 뭐 방법은 똑같아요. 이렇게 위로 빗어서 튀어나오는 부분들을 잘라주고 옆으로 빗어서 튀어나온 부분들 잘라주고 아래로 빗어서 많이 튀어나온 부분들을 잘라주면 돼요. 제가 너무 털부자였기 때문에 저는 이 뒤쪽 속눈썹들이 축축 약간 삽살개처럼 쳐져가지고 좀 웃겼었거든요. 그것만 정리해주셔도 훨씬 깔끔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진짜 주기적으로 해주는데 정말 잘 자라더라고요. 아 참고로 지금은 제가 눈썹을 그린 상태에서 정리를 살짝 했지만 초반에 처음 다듬으시는 분들은 눈썹 절대 그린 다음에 하지는 마세요. 뭐 송충이 눈썹이신 분들은 눈썹을 그릴 일이 없으시겠죠? 그리고 진짜 심각한 털보다는 푸른 눈썹이 뭔지 아실 텐데요. 왜 남자들이 수염 밀면 그 민자국이 약간 푸르딩딩하게 보이잖아요. 그런 푸르딩딩함이 이런 눈썹에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게 아마 털이 너무 진하고 억세서 그런 느낌까지 가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이제 이 털과 모근 자체의 힘을 좀 약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눈썹 탈색을 추천드려요. 본격적인 눈썹 탈색 영상은 제가 또 영상을 만들어 놓기도 했고 브이로그에서도 간간히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 튜토리얼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인스타 인플루언서 분들은 그냥 본연의 눈썹 결을 살려가지고 메이크업을 또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송충이 눈썹을 완전 다 밀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냥 가이드라인, 라인만 예쁘게 정리를 하셔서 눈썹 결을 살리는 메이크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추천드리는 건 이제 이 라카 와일드 브로우 쉐이퍼인데요. 이거는 어? 투명이 아니네? 투명도 있어요. 투명 마스카라 같은 걸로 우리 이숱 많고 진한 눈썹을 가리지 말고 이제 너무 다 뽑아버리지 말고 좀 살리는 메이크업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전에 올렸었던 눈썹 영상들이 다 우리 송충이들에게 막 희망이 된것 같아서 전 너무 뿌듯했고요. 우리 송충이 친구들 있죠? 주변에 눈썹 정리만 해도 좀더 예쁘고 좀더 멋있어질 것 같다 하는 친구들한테도 한 번쯤 공유해주시면 되게 좋은 친구가 아닐까요? 제가 조금 더 눈썹 정리를 빨리 했었더라면 옛날에 그 촌스러운 모습은 좀 없었을 텐데 제가 아쉽거든요. 제 학창 시절은 그렇게 송충이처럼 지나갔지만 우리 같은 고민을 겪고 있는 카롱이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게전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럼 또 기분 좋은 영상들 만들어서 올 테니까 이번에도 많은 댓글들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달콤한 하루 되세요. 안녕!